아 완전 띵띵 띵 같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택배가 왔는데 오늘은 블리블리 캐비어 마블 팩 여러분들이 정말 블리블리는 어? 리뷰할 때마다 리뷰하기 전에도 그렇고 아 이거 써봤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영롱보스 와 가장 이쁘네요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대박 이쁘 <웃음> 안에 내용물도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네요 진짜 퍼프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쫀쫀한 제형이에요 저는. 이렇게 방수형이요 겉면 자 열차 또 들어갑니다 또 이제 요쪽보다는 이쪽이 빛과 진짜 상당히 더럽기 때문에 되게 은은한 약간 펄감이 있네요 커버력은 이전 제품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촉촉하고 윤광있고 그런 편이라서 저희 엄마가 진짜 좋아할 만한 제품이네요 엄마가 VT 제품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커버된 모습입니다. 반만 발랐고요. 이쪽보다는 이쪽이 제가 커버해야 될 여드름이라든지 여드름 자국이라든지 요철이 많아서 이쪽만 발라봤고요. 커버력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쥐고 달려서 지금 요 제품 보시면 요 정도? 제가 가장 크게 커버해야 될 여드름 행동적기 요구인데 요 정도 커버도있고요 색상은 요 고체형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은은하게 광이 나는 요런, 요런 제형에 바르자마자 이제 빠르게 흡수가 되는 요런 쿠션 팩트예요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던 킬커버컨실 쿠션이랑 가장 비교가 됐죠. 그거 같은 경우에 커버를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면서 약간 두껍게 발리는데 이거는 건성이신 분들, 특히 여기 부분이 조금 건성이거나 이런 분들의 에센스 같이 바르시는 느낌을 주면서 촉촉하게 발리면서 광이 나는 이런 쿠션 팩트를 선호하신다면 이런 거 발라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상태가 좋아진 상태에서 쓰면 괜찮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분명히 엄마도 참낼 텐데 이거는 주 케이스만 달라고 해서 써야 되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외출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러 가보겠습니다.